학이 아, 자주 찾아온다는 황악산에 왔습니다. 황악산은 네, 충북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의 경계로 백두대간을 걷는 산으로 예로부터 학이 자주 찾아와 황악산을불렀고 지도상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나 직지사의 현판을 비롯해 택리지 등에는 황악산은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악산이 네, 여기서부터 7km고요. 네, 반대편 삼도봉은 10.8km 정도 안녕하세요. 네, 2020년 가에 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이 풍만하길기원합니다 그날 저운꽃 산행을 왔는데 눈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도 <웃음> 상당히 좀 오르막 길이라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처음은 좀 나무들 계단이 상당히 좀 많이 좀아 이제 참나무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평양 육산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등산로는 참나무가 울창하여 고산한 여름에는 좀 조망이 없을 것 같네요. 비록 육산이긴 하나 등선이 그고기 심하고 에, 허락하는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쪽 보이는 것이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 카코산 여기도 이디잘 모르겠네요 <웃음> 삼성산 986m 와이거서 한번 쉬어야 되는데 바쁩니다 바빠 <웃음> 바람때까지는 2500m 예 보기 힘든 아주 눈도 있습니다 이제 <웃음> 아, 눈보이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이제. 원래 눈이 좀 많이 쌓였어야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에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이요아 멋지네요 이 백두대간 능선이 한눈에 쫙 조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 구간. 여정부에 와있네요 진짜 바람절 향해서 에, 출발했는데요 계속 이 코스는 오르막내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멋집니다 예. 가야할 저이 황악산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제봉도 보이고 아, 바람절 내려가는 계단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어휴... 이건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 되는데 형제봉으로 올라가려면 또. 아이고 걱정입니다 <웃음> 자, 위에는 물풀의 나무가 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쇼 왔습니다 바람 아, 이제 저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바람쇼는 예전부터 바람이 세 차이 불어 풍령이라고도 불렸고요 산의 모습이 서의 머리를 닮았다는 우드령과 영남 유생들이 축풍낭혈처 낙방한다는 소설에는 축풍령 대신에 주로 이용했다는 대박령을 잇는 연결지점입니다 좀금겠다 바꿔요 아 이제 땅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이곳... 예, 참나무들은요 보기에 자라지 못하고 고난을 겪을 참나무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모습과 같습니다 으... 어, 걸어왔던 능선들 한번 보십시오 형제봉이 왔습니다 형제봉 공마을하고요궁천 저수지어점 보이고 있습니다 아, 뒤돌아보 백두대의 농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바라보이는 것이 화악산이겠죠 자, 다시 화악산을 향해서 오, 출발 아, 오늘 삼권보기도참 힘듭니다 역시 정상 올라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뒤돌아본 형제봉이 우뚝 소사했습니다 날라다니시네날라다니시정 저기 아,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화사 정상 온것 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화사 정상에 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맨 염소들이 염소들도 정상에 왔네요 염소들도 왔어요 염소들도 어이구, 뭐 염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산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염소입니다 염소 도망도 안가요 <웃음> 자 이제 직지사을 향해서 다시 후진을 합니다 이야, 그래도 내려간 길은 좀여유연이 좋습니다 이제 등산동이 지금 스가 됐습니다 상소 보호기역에서요 평제봉을 다시 만납니다 멋지네요 뭐. 예, 이거 신선봉에서 예, 직지사로 내려갈 수 있답니다 예, 이제 하산합니다 예, 좀 능여 계곡적인데요 예, 지금 얼음이 어려 가지고 아, 낙엽까지 해서 장관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 직지산은 많은 작은 암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악산 황학산 등산로 시사 <목소리> 돌담이요. 화장판이 아주 네, 좋네요.